안녕하세요 동양국의 인턴 김근영입니다 이번에 제가 생각한 컨텐츠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사진들 보면서 따라 찍는 컨텐츠인데요 오늘 어 저희가 가볼 곳은 이승학 오름인데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이승학 오름에 검색을 하시면 예쁘게 올라온 사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진이랑 비슷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챙겨온 장비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하나랑 32mm 닿는 집, 망원, 헝그리 망원 하나랑 55에서 250mm 16mm 시그마 닿는집 하나랑요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10에 18mm 광각렌즈랑 그 다음에 그냥 건들렌즈 다섯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다섯 가지 모두 다가져왔는 알았고 챙겨오기. 출발해 보시죠. 저희는 이제 방금 이승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거기 이제 삼나무숲 길이 있는 거기 스팟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 촬영을 도와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 일단은 오늘 모델이 되어주실 분이고 바로 납니다. 여기 저희 제가 이제 사진 촬영할 때 영상 찍어주실 분두분 분 왔습니다. 지 거기 포인트까지, 포인트가 어딘지는 모르니까 포인트까지 천천히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눈이 많아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데꽤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코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스라고 하니까 천천히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금문위소에서 폭포 찍고 그 다음에 산나무 숲길 있는 곳까지 어, 한번 찾아가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가시죠. 잘 다녀오세요. 가시죠.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또 괜찮네, 길이. 많이 진흙지진 않다. 대체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모르겠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들, 가시죠. 알아서 갔다 오신답니다. 고구리! 레츠고!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아왜 크로스 안 해줘요? 아.. 자 하나 둘셋 화이팅!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 둘셋 화이팅! 인생샷을 위해서 오름 인생샷 화이팅! 그래 바으면안 돼? 네? 둘이? 귀찮으니 너무 나는데? 뭐라고요? 아 바꿔서 으면안 되냐고요? 아 바꿔서 쓰라고? 너무 땅깜이라서 인생샷 화이팅! 화이팅! 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해그문이소 감사하게도 앞에 어떤 분이 발자국을 내주셔서 그 발자국 따라 막 쫓아서 왔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찾으려고 했던 해그문이소까지 도착했습니다 아직 일행들은 제가 좀, 좀 빨리 와가지고 뒤에 오는 중니다 해구문늬소 찾았어요! 오. 오. 오. 오. 오. <웃음> 와 미쳤다! <웃음> 이 물이야 물! 아 이거 빨리 팀장님한테 우리 바로 타을 시켜달라고 해, 지 네. 어... 진짜 해그문니소 여기 폭포를 저희가 진짜 어렵게 어렵게 찾아서 왔는데요. 지금 눈길이 너무 심하니까 앞에 밑에 발이 어... 어느정도 빠지는지 모르고 이렇게 내리져서좀 위험한 길을 보긴 했습니다 어, 사진에서 폭포가 화면에 가운데로 오도록 제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음, 이렇게 하니까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카메라를 맞춰서 찍으니까 더 괜찮아지는 모습이에요 한번 또더 밑으로 가서 한번 찍어 볼게요 최대한 28mm에서 좀 제가 원하는 각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폭포만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제가 모델을 세워서 같이 이렇게 정면봐요? 하나.. 네 그냥.. 네. 어디 봐요? 어.. 그냥 자연스럽게 저 봐도 되고 저기 약간 좀.. 여쭈? 어.. 네 햇빛 뜨는곳 보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네. 이거 맞죠? 응.. <웃음> 음, 그냥 편하게.. 편지 어, 않은데 편하게 서, 서요 그리고 네. 네. 자 폭포가 보이고 네 모델을 네. 편하게 서 <웃음> <웃음> <웃음> 어때요? <웃음> 왜 이렇게 색감이 날아가죠? 아, 이거는 나중에 편집하기 좋으라고. 아, 네. 음. 아,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아, 아, 이쪽에 쌓아주셨으면 어, 좋겠는데. 어, 네. 오, 잠깐만요. 저 어떤 포즈는 안치 않나요? 포즈보다는 그냥 약간 네. 표정을 좀 표정이요.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앞 찍읍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굳이 뭐. 전문 그런 것도 아니고. 자,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세로로. 살짝 이제. 약간 어, 잘. 상만신이라서. 네. 그렇게는 안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 오, 잘 나와. 네, <웃음> 내가 원했던. 아! 아, 근데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지? 인물 사진이 어렵구나.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웃음> 네. 아, 90년대 스타일로 찍어면까요아 90년대 스타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거는.. 아 그거는 광각 렌즈를 바꿔서 한번 찍어볼게요. 오! 좋아! 네! 하나 둘 셋! 오! <웃음> 와! 대박!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야! 야! 김근영어 이거 <웃음> 잘 나왔네. 완전 무슨 거인처럼 나왔다 이거. <웃음> 이렇게 해서.. <웃음> <나> 대박 크다. <웃음> 아눈 감았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다시 해.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찍고 갑시다 아 마스크 젖었어요 원모, 딱 이제 마지막 마지막 자 하나, 둘, 셋 갑시다 음. <웃음> 음. 이제 못 가고 아무튼 이걸로 이제 해금 문의서, 문의소에서 이제 저희 어, 모델샷 찍어봤고 음, 이제 마지막 메인 최종의 그 산나무숲길에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저희는 지금 어, 인 갈림길에 놓여 네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있고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한 15분? 3시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시 전에는 하선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전까지 그 산나무 숲길을 찾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못 찾더라도 4시가 되면 이제 좀 철수를 하는 식으로 해서 부지런히 일단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학 순환코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학 <웃음> 저승코스로 <웃음> 저승코스 저승학을 <웃음> 하고는 <무슨. 웃음> 저승학 이승인지 저승인지 몰랐서 이승학 <웃음>